어. 야, 이게 뭐야? 그림이야, 뭐야? 자, 안녕하세요. 노스토리 노아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베니케이크라는 데를 왔어요. 인스타를 보고 제가 꼭한번 가야지 하고 아끼고, <웃음> 아끼고, 아꼈다가 지금 여기는 홍대 7번? 아 8번! 홍대 8번 출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돼요 여기는 1시에 열어요 어 이거 너무 시끄럽다 여기 <웃음> 너무 시끄럽다 오늘 이렇게 예쁜 모자 할 수가 왔습니다 이 모자는 로맨틱 크라운 에서 산! 단추가 열려요 <웃음> 굳지가 아니라 이런 디테일이 이쁜 거 귀여운 키치키치 키치 야야한 게 로맨틱 크라운 이제 반팔 셔츠 그리고 바지는 안 내셔널 지오브레 내셔널. 자, 보시죠 물바 <웃음> 인테리어를 <웃음> 한번 보시죠 <웃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쿡 빈티지 감성은 제가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카페 <웃음> 여러분 제가 시킨거는 베니케이크 메론 라떼 이거는 바닐라 라떼에요 말도 어. 하트야 하뜨하뜨 하트, 하트. 이거 메로나 녹인 맛음 맛있다 이거는 바닐라 라떼 음. 뭐야? 수록보다더 맛있는데? 야나 지금 찍고 있는거 안보여? 야, 이게 뭐야? 그림이야, 뭐야? 먼저 한 폭의 그림인데? 어, 너무 아까워. 어떻게 먹어? 아, 빨리, 짜봐 아.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는 케이크가 약간 촉하고 막, 막 사르르 없어지는 그런 케이크를 안좋아한다말이 케이크는 단단한 맛이 있어야 돼. 케이크다. 딱먹었케이 아, 생긴 거는 뭔가, 어우, 달라 보여. 막 이러는데. 그렇게 달진 않아요 최애 최애 케이! 렇게 너무 예쁜 이렇게 하트드 하트하트 하트하트 하트. 위에 있는 그 크림이 생크림이 아니야 마스카포네 치즈 치즈향이 아 느껴지지 않니? 오네마스카포네아 <웃음> 여기 근데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나만 알고 싶은 카페 알지? 이건 체리네? 라즈베리에요 아 라즈베리 초코를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상큼상큼 쌓한기들어있어 라즈베리들 아 곰돌이? 안 돼? <웃음> 까봐 곰돌이를? 으쌰 <웃음> 어.. 이정봐 어떡해 어쩜 좋아 <웃음> 뭐? 뭐 하세요? w h a t in my bag? 오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제가 최애하는 이 가방이고요 잔스포츠 오리지널 백이에요 밑에 또 세무 고급지이 아주 고급게 오리지널 라인이라서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고급진 잉글랜드 머스타드 색감을 이렇게 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앞에 보시면 이 토이스토리 배지! 선물받은 거! 살짝살짝살짝살짝 나고이거는 이제 토이하우스에서 구입한 배지입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푸 핀패지고 이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베스킨 라빈스에서 구입한 요거 심슨 뭐야 핀패지입니다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는 건 뭐냐 노아스토리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만든 겁니다 수제로 그리고 요거는 또열쇠고리 여기 위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알린 핀패지 이고 토이아우스에서 파는 패찌 같이 사아졌어요아 무거워 그리고 요거는 카드지갑이에요 이렇게 쭉 쭉쭉쭉 뒷모습으또 토이하우스에서 하나 알림빼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맨 앞주머니 스타벅스 <웃음> <웃음> 이거 갖고 다닌다고 평소에? 아 갖고 다니지 이게 아이스커피용인데 여기는 설탕이 좀 들어있어요 물보다는 우유에 타먹는 게 진짜 꿀맛이라는 그런 이야고 이거는 이제 푸 그러면 여기 옆에 이렇게 꿀벌도 있어요 꿀벌 그냥 보조 배터리 그냥 배터리 메모리카드 이런 거 넣어놓는 그런 주머니예요 그리고 푸 짠 거울 영상 음. 찍을때도 제대로 찍거나 안찍이나 봐야되니까 그냥 동전지갑 짠 이건 M&M 정품 동전지갑이에요 뭐 앞주머니는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거 맞아? What's in my bag? 뭐 들어있는지, 뭐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뭐, 뭐가 궁금해? 지갑 미디오빠 그 컨텐츠 지갑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짠단 요렇게 고 제가 또 바리스타니까 손을 이렇게 많이 다치거든요 데일밴드 이렇게 미키 데일밴드를 이렇게 갖고 다녀요 <웃음> 짠 이거는 뭐냐면 스타벅스 민트 캔디예요 민트 캔디 이거는 이제 커피 먹고 이제 입이 텁텁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먹는 라인맛 캔디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안에는 뭐가 있냐? 대망의 안에 텀블러 이렇게 텀블러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또 제가 항상 이렇게 텀블러를 항상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키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수가 더울 때. 요런 날. 더운 날. 이렇게 떴다. 땀 닦아줘야지. 이렇게. 땀 닦아. 땀 닦고 이렇게. 그리고. 네, 필통입니다. 제 필통. 예. 짠. 너무 귀엽죠? 필통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팬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팬들. 알라딘. 가위. 어, 이렇게 있어요. 팬들. 어, 아, 이게 재밌나? 이게 재밌을까? 홍콩에서, 어? 몽콕스에서. 이거 얼마였지? 한뭐 천? 이천 원이었나? 목조리. 자, 안에는 알린 칫솔. 자, 이 자, 이건 빛. 짠. 빛. 아, 립밤. 버즈 립밤입니다, 버즈 립밤. 핑크핑크하지만 막상 바르면 남자가 발라도 좋을 색깔인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제 향수예요, 향수. 자. 자라에서 키즈존에 가면 살수 있는 향수인데 제가 항상 쓰는 향수가 있고요 클린 레인이라고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네. 한번 올리브영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맡아보시고 그러면 아 이게 노아의 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게 무슨 향이냐면 비누향! 애기비누향! 그런 향이 나서 써보고 있습니다 네. 향수! 향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거! 이거 되게 유명한 뭐 피에로 쇼핑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사온 겁니다 이거 손 세정제고요 아 이렇게 작으면 이게 손세정제손 세정제 향기도 나고 손 세정도 되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먹죠? 뭐자 이건 제시첩 오늘 할걸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어떤 거할 건지 오늘 <웃음> 뭐 카페 뭐 어쩌고 저쩌고 It's my 어쩌고. bag 아니라 What's in my bag 아 It's my bag이나 What's in my bag이나 누들 피자몰 간다고 피자몰 썼어요? 피자몰 예정 그리고 이거는 파우치인데 이건 이거 뭐냐면 원래 이거 이걸로 촬영하려고 왔거든 이걸 안 깜빡, 깜빡했네 아다 먹어버렸어 이미 안 어울려 애랑 줬어 왜? 얘도키친데 키치키치 아이한데 아무튼 이렇게 촬영 소품들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어저께또 다이소를 갔더니 또 이렇게 또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조각 스티커를 스티커를 샀고요 뭐 없어요 이게 땡긴 해 이제? 그리고 뭐 아이패드 이거 어, 제 아이패드 토이스토리 <웃음> <웃음>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그냥 메모지예요, 메모지. 아이소 메모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What is my bag? It's What, my bag. What's in my bag? What? What's in my? What? 뭐가 in 가방? 알아. 안다고. 알면 네. 잘 말하세요. 네, 내 가방은 무엇인가요? 컨텐츠. <웃음> <웃음> 내 가방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 콘텐츠를...